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 고민 연구소. 이렇게. 잠깐, 잠깐. 네. 소장님, 우리 아전에 네, 중년기, 또 갱년기 여성들의 그 수면장에 애 대해서 네.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면장의 여성보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의 남성들이 코골이나 수면상을를겪고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음. 접하게 되실 텐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음. 네. 뭐 코골이 하면 남자들의 전염을 처럼 어떻게 거. 보면 또 그렇게 느껴졌어요? 코골이를 음. 사실 창피하다고 생각되는 음.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음. 뚱뚱하고 음. 목짧고 나이 든 아저씨는 음. 다 코를 볼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음. 여성이 코를 본다, 아이가 코를 본다. 음. 그렇게 됐는데 음. 어, 저희가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음. 상담해 본 결과 음. 물론 두통하고 복잡고 나이가 들면 코를 보는 게 맞는데 날씬한 사람도 코를 본다. 음.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은 코골이가 크지 않지만 호흡장애가 있다는 거 음.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됐고 일단, 남성들의 코골이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코를 골면,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뭔가를, 어, 고치려고 하거든요. 땅옆 사람은? 네. 아내분. 아내분과의 네.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코. 코골이가 코고리는... 심하면, 그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세요? 다양한 게 많죠. 어떤 거? 뭘 말씀하십니까? <웃음>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네. 코고리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네, 그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아까가요 <웃음> <웃음> 그런 사례가 없으셨나요? 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음. 저는 깜짝 놀랐네. 음. 어마어마하게 큰 코고리를 하는 분이었어요. 녹음해 갖고 음. 오셨는데 음. 세상에 같이 주무세요? 했더니 같이 잠대요 음. 아니 이 정도면 난청이 생길 그렇죠. 정도로 엄청난 소음인데 음. 어떻게 주무세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수,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어. 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은 네어 <웃음> 그거는 <웃음> 이제 소리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음.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코를 골아서 각방을 쓰거나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인 음. 경우도 있어요 음. 어,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별로 그치? 안 예쁜데 코까지 부르니까 짜증나는 거니까 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음. 많은 것 같고요 음. 코골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음. 코골이로 인해서 여성이, 그러니까 같이 자는 사람이 음. 숙, 숙면에 방해를 받으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니까 음. 또뭐 서로가 내 마음이 멀어지고 음. 뭐 그런 악순환이 또 생각 시작이 되는 음.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남성의 코골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 발기부전 문제가 음. 꽤큰 건데 굉장히 남성들? 네. 어... 굉장히 뿐만이 아니고 젊은 뭐 40대 친구들도 보면 발기부전 하면은 뭐 비뇨기과를 가니, 음. 뭐 비아가라를 먹니 음. 굉장히 남자들에게 그 어떤 자존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서로 부딪히는 게요. 음. 내 자존심, 자신감이 없, 떨어져 있을 때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거에 부딪히고, 음.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서로 간에 막큰 싸움이 되고, 별, 각방을 쓰고, 음. 그러다가 별거라고, 정말 일이 커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작은 거, 그 자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음. 게 여성, 음. 아니 남성, 이게 발기부전이, 어, 꽤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코골이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음. 분들이 잘 몰라요. 어,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코골이가 음. 생기면서 꼭 음. 장애잖아요. 호흡. 음. 음. 이렇게 되면 잠이 자꾸 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렘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렘수면. 음. 그게 보통 꿈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뇌로 혈액이 거의 몰리고요. 음. 희한하게도 성기에 음. 혈액이 몰려요. 음. 렘수면 상태에서는. 음. 그래서 발기 상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때 뇌로 가서는 뇌는 음. 뭔가 지금 그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뇌로 혈액이 몰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성기에 혈액이 몰리는가는 음. 그래도 발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뭐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추하는 게 뭐냐면 음. 네. 그 남성의 성기를 부정하고 있는 그이해변체 있잖아요. 음. 그 수세미처럼 얼기설기 돼서 음. 혈액이 음. 확 몰리면 발기가 됐고, 음. 어 그게 혈액이 빠져나가면 그냥 작 가지고 음. 되게 마, 그 여의봉 같은 작용을 음. 하는데, 음. 그게 만약에 뇌수면이 방해가 되어서 음. 발기가 음. 그약 수면 시간에 서너 음. 번에 뇌수면이 돌아가는데 음. 그때 그이 해면제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음. 어, 발기가 안된다면 음. 만성적인 발기부전이 될수 있다는 음. 거죠 그게 아,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네. 네. 네. 그 혈액이 채워지면서 청소를 하지 않나 아주 음. 작은 음. 혈관들이 음.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음. 청소가 안되면 음. 그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일어나는데 음. 그 코골이 모비흡이 렘수변을 음. 방해하고 음. 그러면은 그 청소할 수 있는 그 발기가 밤새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만성적인 발기 부전이 된다라는 음. 거거든요. 말이 음. 길어졌죠. 네. 갑자기 음.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 수면 건강을 연구하시면서 네. 이제 뭐그 가족의 그 정신적인 건강, 심리 건강까지 네. 또 어, 신체적인 건강까지 음. 어우러서 다 연관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 같이 위치가 되는데 그렇군요. 남성들은 음. 그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음. 뭐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그수명 장애와도 큰 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셨고 그 알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갱년기 음. 여성들처럼 음. 그 어떤 기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네. 잠을 네,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는 동안에는 내 의지대로 내 기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음, 자연적으로 그래서,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음, 음. 이런 어, 보조적인 음, 기구를 통해서 음. 내 기도를 유지해 줄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 숨소리를 매일 밤 녹음해 보거든요 음. 그러면 은 이런 숨을 쉬고 자더라고요 피곤하실 때 그러실 수 있어요 응, 응. 피곤할 때가 아니고요. 음.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음. 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결국은 혀의 문제인데요. 음. 혀가 뒤로 처지니까 그런 호흡을 하고 자면 똑같이 6 시간 잤다 음. 컨디션은 전혀 달라요. 음. 음. 이걸 하고 잤날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탁 일어나는데 그냥. 안 하고 자면 음. 아침에 좀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이 네.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게 직접 이제 구강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음. 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 직접 어 질문을 해주시고 어 우리 그...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남성분들 대부분 몰랐던 사실일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의 수면장애, 특히 코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뇨기과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 어떤 그 남성의 어떤 정력이나 어떤 성기능이 어떤 저하 떨어지는 것은 수면장애로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그 고민하지 마시고, 아, 내가, 어,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비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수면 건강은 어떤지, 잠자는 어떤데,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께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체크를 했었을 텐데, 오실 때, 먼저 그 본인의 잠자는 그 상태를 녹음을, 녹취를 해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잠을 자고 숨소리는 건강한지 일정한지 코는 고는 고는지 안 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갖고 오시면 상담 받으실 때 쉽게 더 빠르게 상담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거죠? 소리를 <웃음> 음. 들어보면 네. 어떻게 알지? 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의사들은 음. 청진기를 가지고 소리를 음. 들어서 음. 병을 진단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안 들리니까 청중이 들었는데, 이 코구리 소리는 스피커를 대고 막 크게 하고 있잖아요. 좀 제발 내 소리를 듣고 조치 좀 해줘라고 하는 정말 아우성이죠. 그렇군요. 어. 왜그 소리를 그렇게 무시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정하고. 선생님 말씀은 신적인데요. 아우성. 아우성. <웃음> 아우, 숨소리를. 코구리는 아우성이었어. 나좀 네. 어떻게 처치해줘. 나좀와쩔 헬픔이. 응. 그렇죠. 음,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그 힌트도 네, 네. 팁도 얻게 됐는데 일단은 그 경력기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이 영상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수면 건강과 어떤 그 이런 잠장한 부분, 것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지를 통틀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다. 방송이좀 세련되지 나나요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